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아입니다 지금부터 하이홀로 시작할게요 저는 사실 홀로 있는 게늘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즐겁지만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낼 때가 제일 편안해서 즐겁다 그래요 네 어, 개인적으로는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목을 홀로로 정하기도 했어요 홀로 있을 땐 역시 넷플릭스를 틀어놓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전 넷플릭스 정말 거의 모든 영상 봤다 해도 과연 알 정도로 넷플릭스를 일단 틀어놔요 모던 팸리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쭉 계속 보고요 네, 중보의 디저트라고 디저트 만드는 <웃음> 배틀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하고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브렉스 혼자 있을 때 들어오면 음, 시간 잘 갑니다. 추천합니다 음,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홀로 있을 때는 단에 어, 제일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혼자 집에 있다보면 보통 일을 하는데 일할 때 이제 머리를 쓰니까 항상 단게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드바지의 알라이핏이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어 페스티벌에서도 몇번 불렀어요 그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서 홀로 있을 때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모든 즐거운 일은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원 순위를 확인할 때도, 아니면 생일일 때도, 뭐,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때도, 이거랑 같이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도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볼 것입니다. 근데 <웃음> 요즘 다시 또그동백꽃길 무렵을 꽂혀서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. 그걸 다시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. 네, 여러분. 지금까지 하이홀로 인터뷰였고요. 아이클라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전아이였습니다 안녕.